수치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웃음> 날씨가 어. 이제 여름이 다지나갔다요 어, 옷이 바뀌었잖아 <웃음> 옷이 바뀌었어 그래서 습니다 <웃음> <웃음> 아침 전으로 쌀쌀합니다 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선생님 어느,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봄? <웃음> 날씨 좋아서 설마? 아, 아, 아니. <웃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겨울은 너무 싫어 추워서 어... 제일 낭만적이지만 나는 겨울이 좀 개인적으로는 추워서 싫어요 아, 추위를 잘못참고든요 아, 봄을 어. 제일 좋아하세요? 봄은 좀 살랑살랑 하잖아요 <웃음> 산뜻산뜻하고 <웃음> <웃음> 자꾸 목이 가라앉아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가져온 사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요? 어, 근데요. 자꾸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짜증나. 짜증나. <웃음> 짜증나지 한번 봐주세요. 어, <웃음> 네, 짜증 짜증 나는데 좀 봐. 네, 보기는 할게요. 불러드릴게요. <웃음> 어. 네. 근데 여기 부채방울도 흔들기도 싫다. 아, 그 정도는 비행이 음, 음. 별로.. 네. 안 좋죠. 이게 본인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도 안 좋지. 왜냐면 이 사람이 살아온 지 53이란 말이에요. 근데 2, 3, 40대까지는 뭔가 되게 왕성화 활동을 하면서 네. 되게 이미지를 잘 쌓아왔다 그래. 아, 진짜? 잘 쌓아왔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 하지만 이 사람의 행시를 좀 보면 그렇게 이게 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작년 한 2년 전부터 2년이, 2년이 뭐야.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올라온 건한 2년 전부터 이걸로 좀 보여지고요. 구설, 시비, 폭행 뭐 이런 관제까지 다 근데 이게 쉽게 정리가 될것 같지는 않아. 음, 그리고 응 음, 뭐, 뭐. 음,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쌍방으로 이렇게 뭔가 싸움을 해도 쌍방으로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웃음>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아, 진짜. 음,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음, 물론 뭐 잘못은 있겠지.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근데 굉장히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사나워요. 아, 진짜. 어, 음, 근데 짜증나.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어떤 왜냐면 일처리나 어떤 수습이나 이런 걸 하면 좀 짜증나요 음. 하기 싫어 뭔가 회피 도피 이런 거 네. 이런 거밖에 안 보여 음. 그렇다고 자꾸 어지럽긴 하다 어지러워요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도 근데 생각이 이제 짜낼 게 있나? 여지껏 머리로 살아온 사람인데 굉장히 잔머리도 좋고 인기응변 대단하고 근데 참 진짜 이미지를 잘 쌓았나 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음. 음. 그러면 아무튼 음. 어, 어, 기운이 안 좋아도 그, 그 정도는 봐주세요 그러면 음. 이분 그냥 어, 실제 성격 정도랑 실제 성격? 네, 오래... 치고 빠지고 잘하지 치고 빠진다는 건 굉장히 얍삽한 음... <웃음> 얍삽하다 음... 얍삽하죠 무슨 애, 애 마냥 그때그때 뭔가 착한 척 착한 척도 하고 뭐 어떤 척을 잘해 음... 무슨, 척, 무슨, 척. 어, 무슨 척 무슨 척 근데 그렇게 성향이 이게 왜 얌전한 고양이 부트방 먼저 올라간다는 소리 있잖아요. 어. 근데 굉장히 얌전해 보이지만 뒤에서 할거다 아는. 굉장히. 그리고 여자 관계도 난좀 복잡했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사람 사생활이. 사생활은 그렇게 음 편하지. 물란하다? 물란했다. <웃음> 었다 음. 지금은 뭐 그럴.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올해는요? 올해요? 시비, 구설, 나쁜 거는 다 가지고 가죠. 아, 응,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올, 올 수가 그렇게 주, 나쁜 수는 아닌데 이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 대처 때문에 뭐죠? 뭔가 계속 꼬이는 거죠. 응, 계속 꼬여요. 근데 점점 이게 어 우리가 등 돌리는 것처럼 이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가 자꾸 이렇게 좀등 돌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 오, 음. 지금 현재. 응응응응. 음, 음, 음, 음. 뭔가 도움을 받고 도움 요청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가 자꾸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는. 그러니까 수가 사나오면한해한해 한해 수가 사나오면뭐 돈으로 나간다든지 건강이 치인다든지 진짜 사람으로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뭐 이제 관제,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좀 시비, 구설, 뭐 관제까지 좀 보여지고요. 건강상으로는 이게 뭔가 나쁘다는 아닌데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뭔가 만, 만들어진 거라 그러나? 음. 지금 보여지는 게. 음, 요 네, 보여지는 게. 뭔가 이제 만들어 보여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음. 이분의 그러면은 뭔가 좀 가족 관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어때 보이세요? 가족 관계요? 네. 다 위치는 있습니다. 만약 분명히 우리가 가족이라면 엄마, 아빠, 뭐 형제지간. 다 위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등 돌려야 돼요. 음. 가족끼리 같이 못 살아요. 음. 왜? 한 집에 살아도 따로 국밥이라고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가족이라는 틀만 있는 거지 뭔가 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뭔가 다 금이 가야 되고 오. 심지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얼굴 막 진짜 무슨 혈연도 다 끊어, 끊고 사는 사람들. 음. 약간 그런 케이스? 입은 아무도 오래?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안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신데 그걸 이제 앞으로는 잘풀수 해결이 좀 금방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음바로 음. 못한다. 음 이게 최소 뭐 기간을 얘기하면 왜냐면 해결 될 듯하면 걸고 해결 될 듯하면 걸고 어떤 이제 일적으로 사적으로 뭔가 음. 계속 뭔가 계속 걸린다. 음, 음. 걸린다는 거죠. 이렇이 안좋은 사람 아주 잘해. 쇼케 아주 잘해. 쇼케 아주 잘해. 쇼케 아주 잘해. 쇼장점주 잘해. 쇼케 아주 잘 너무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쇼케 아아해 아주 잘해. 쇼아좋아 아주 잘 좋은, 응. 좋은, 좋은 이미지 살았다니까? 어, 그장점이그 장점이라면 장점인가? <웃음> 그걸로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동정이라든지 뭔가 이제 관심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웃음> 네.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음. 누구지 알려드릴게요. 누구예요? 이분은. 개그은박수아 <웃음>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생긴 <웃음> 거이은사람 <내큰 웃음> 어. 얼굴이 녹아이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은 네. 이렇게 얼굴 내가 관상쟁이는 아닌데 가끔 네. 우리 할머니가 관상으로도 일러주신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 입이 약간 돌출령이잖아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좁고 눈이 쏙 들어가고, 네. 광대가 좀 튀어나와. 이런 사람은 말년이 안 좋대. 아, 진짜. 응. 어. 이게 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 사람 이제 좀 생긴 걸좀 둘러보면, 뭔가 이제, 음, 좀 자기가 자기복을 다 파먹지. 어. 이게 점점, 점점 생긴 게더 이래, 이래 지나가. <웃음> 아, 자꾸 이렇대. 아, 진짜. 어. 진짜. 이분이 선생님이 아까 봐주신 게다 맞는 게뭐냐는 가족, 문제가 되게 심해요. 어그어 그, 어, 요즘 그렇잖아. 요즘뿐만 아니라 뭐몇년 전부터. 맞아요. 응. 그리고 올해도 선생님 막 구설 뭐다 이게 했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검찰 조사 이제 부친이 나가다가 부친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아 진짜 맞았어요? <웃음> 그게 모르겠어요. 폭행. 근데 다이다. 이게 가능해? 아 응. 폭행을 당했다. 응. 기사 정도 나갔어요. 응. 근데 이제 뭐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게 되는데 음, 음, 음, 음. 뭐 이거는 뭐 본인들만 아는 사실이 그렇죠. 그렇지. 뭔가 응. 여러모로 이슈 이런 것같아박성호 뭐 씨가. 음. 오선님 고신이 들었다는. 음, 음,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 동정표를 받아야 되잖아, 지금. 음, 지금도 근데 그 지금 이 사건을 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그 형하고 형수가 되게 안 좋게 해서 박성우 씨한테 아무튼 상금 이런 거 가입을 시켜가지고 음, 음, 음, 음, 뭔가 지금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옛날 막 결혼부터 해가지고 막안 좋은 것만 계속 터었어요 박성우 씨 지금까지. 음, 음, 음. 근데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박성우 씨가 어느 명이 이제 진실이냐? 진실이냐? 왜냐면은 지금 그 결혼도 진짜 어린 사람이라 했단 말이야요 그쵸. 아까 맞아. 그랬잖아. 사생활 물란하다고맞아 <웃음> 선생님 말씀을 어. 옛 달에 뭐 클럽도 진짜 많이 왔어 그래 갔어. 완전 클럽, 클럽, 모르겠네. 클럽, <웃음> 뭐야? 클럽 단, 많이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 클럽. <웃음> 클럽 뭔가 뭔가? <웃음>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도 되게 이제 가족, 엄마가 되게 심하게 박수홍 씨를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 뭐 이런 음음. 얘기가 많은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한 걸로 한번 좀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면이 좀 진실일까요? 나는 이게 누군가 이제 법정 싸움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다 박수홍 씨가 진실이라고 보진 않아. 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 또 할머니가 보신 눈에도 그래. 아, 그렇게 행실이 바르진 않았대. 근데 이제 이게 이, 아까도 말했지 이미지, 음.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바른. 음, 바른 이미지. 뭐 여담도 많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뭐 많았어요. 음. 예전에 무슨 뭐 박경림 씨가 뭐 쓰러지는데 뭐그렇게 왜 줬다고 했나?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음, 음. 이런 것도 많았어요 사실 박성홍씨 뭐 선행부터 해가지고 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박성홍 씨가 이 처한 상황에서 누군가 주변 사람, 뭐 동료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많이 없어 없어요 만약에 바르게 살았으면 지금 상황은 좀그렇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 사람의 성품이라면 이렇게까지 법정 싸움을 하고 뭐 이슈화되고 가족 얘기가 나오고 하진 않겠지 조금 더 유연하게 풀 수도 있었나 어, 그럼요. 자기가 성품 이미지였더라면 자기가 다 끌어안고 가지 음. 그렇게까지 다 오픈 여론에다 오픈을 하면서 자기 가족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겠어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형하고 형수는 뭐 알겠어요. 근데 부모 부랑 지금 엄청 음. 막 이런 대립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송시기는 음. 이거 어떻게 좀풀수 있을까요? 부모 대립 관계요. 나 아버지랑 그렇게 대립, 엄마도 그러지 않아요? 두, 분두 다. 두분 다. 그런데 난좀 건널 수 없는 강을 좀 건넌 것 같긴 해요, 박송영 씨가. 그렇게 수 없다. 음. 그리고 그이 박송영 씨 엄마도. 많이 나왔잖아요 t v 에좀 많이 나왔죠 그쵸 미우새 거기서 많이 나오셨잖아 그다지 그렇게 그분도 이미지 뭐 엄마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음. 음. 하하호 막 웃는 이미지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렇진 않아 음, 음. 되게 엄격한가요 오히려 엄격한 가보다 좀... 근데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전에 박수홍 씨가 결혼할 음. 여자가 있었는데 엄마의 반대로 결혼... 굉장히 되게 딱 차단적이죠. 안 돼, 돼. 되게 유연하게 보이잖아 TV에서는. 근데 이게 안 돼, 돼. 이 이걸로만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차갑고 무섭죠. 그러면은 실제의 모습은 누가 더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박수홍 씨는. 옛날에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했고, 뭔가 그러면서 폭발을 한는것 같은데, 음, 음.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보이세요? 현 상황은, 근데 뭐,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음. 어, 엄마 아빠의 뭐, 어떤 이제, 강요로 인해서 이렇게 좀 살아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 법정 싸움을 하고 할수 있을까 싶어요, 나는. 음. 음. 누가 이까요이 싸움? 이 싸움이야? <웃음> 글쎄. <웃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되게 애매하죠. 애매하긴 하지만, 제 할머니가 그래, 누가 이기겠냐고. 그러면 박수홍 씨는 이제 영원히 부모라는 이제. 그쵸, 떨어져. 그리고 이게 안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음. 굉장히 이 박송 씨 엄마가 독재자 같은 느낌이거든. 아, 진짜요? 응. 어, 우리 김일성처럼. <웃음> 북한의 김일성처럼. <웃음> 약간 독재. 그러니까 절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커가는데 자기 생각이라는 거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내 기준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약간 이제 진짜 집안의 가스라이팅처럼,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소 어떤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교육을 한다 치면, 박송 씨 같은 성향은 자유분방, 이게 굉장히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유분방하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해야 될거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일을잘 벌려. 근데 이 엄마는 독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막겠지. 그러니까 자꾸 대립이 되죠. 그럼 안 보고 살아야지. 아, 저갈 때까지 갔네요. 진짜. 어, 진짜 갈 때까지 다간 거야 이거는. <웃음> 안 죽이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이러다가 진짜. 로 그러니까 누구 하나 칼브리 만나면 다행이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선. 제 음. 솔직한 마음으로 이집 부모나 이박송씨나그집 형이나 어안 죽이고 음. 싶겠냐고. 아니 저는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떴어요 어, 어. 박수홍씨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뭐 폭행을 당해서 음. 또 이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아니 그분그그 그 아버님도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음. 근데 박수홍씨도 아무튼 나이가 그치. 많아고 어, 어, 건장한 천력이 그러는데 그거를 이 정도까지 저는 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여력물이. 여름무리. <웃음> 여력물? 응. 아, 이게 참. 부모... 그래, 부모라, 부모라 칩시다. 갑자기 열받네. 자, <웃음> 부모잖아. 부잖아. 자기 아버지잖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저렇게 쇼할, 쇼할 정도는 아니지. 난 쇼라고 봐요. 약간의 각본이 있다고 봐. 응? 그렇다고 여론에 다 터지. 어 아버지한테 맞아서 지금 막 음, 뭐, 병원 실려가는 기사가 <웃음> 나와. 부류 자식이지. <웃음> 누구, 그래 솔직히 맞았다고 칩시다. 치 저도 저렇게 나올 일이냐고. <웃음> 말도 안 되지. 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사실. 도저도 까진가 싶어. 그럼. 아무쪼록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박수홍 씨가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 돼. 난 근데 좋은, 유, 좋은 소리는 안 나와요, 솔직히. 음, 알겠습니다. 네. 잘정리했으니 좋겠는데. 음, <웃음>